와 이거 보세요. 와 야. 와와 와, 대박이다. 류나 이거 한 번. 룬아. 아니 류나 얼굴보다 커. 와 가려져 가려져 이거 봐. 황기 40g 마늘 한 주먹 생강 4개 양파 1개 다시마 사과 통후추 이 정도. 뿌리님 들어가시고요. 말린 초고버섯이요. 3m 4 0 0 넣었어요. 1시간 끓일게요. 네, 예실 하나. 안동소주반 하나. 세척 끝. 제대로 숙성시킨 게장. 와, 와, 얘가 두목이네. 너로 정했다. 이거 한 마리에 밥 공기 가 얼마나 필요할까? 밥 두목 검거. 우리가 원래 먹던 게장 크기. 이거 크기 비교 봐봐. 와. 가자. 그냥 가자. 밥도먹먹어볼까 이렇게 큰 간장게장은 처음이지 밥 구운 김에 계란 놓고 크게 한입 여기가 청부 온다 온다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밥도둑 먼저. 역시 밥도둑! 뭐야? 뭐야 장갑! 아니 비주얼 이야？어떡할 거야? 이거? 우와. 우와. 그럼 이제 밥 수도 먹 가보자. 이만 하나 먹을까? 와. 와. 야. 야 이거는 야. 이거 잘라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와, 야. 와 여기 다리로 살 올라가는 거 봐. 와 이렇게 짰는데도 거의 한두 숟가락 분량은 나오는데요. 밥 두목 맞네. 일차. 만족감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이거 델디아 시푸드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구하기 좀더 어려운 큰 꽃게를 보내줬고 얘보다 조금 더 작은 꽃게를 키로당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게장을 처음 담가 봤잖아요 아 재료도 대형마트 가면 웬만하면 다 구할 수 있고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간장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밥 두목 해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만족감이 장난 아닙니다 밥더 가져올게요 는 비벼 먹어도 되겠다. 그릇이 커 가지고. 거의 밥그릇 사이즈네요. 아, 여기까지 살이 그냥 꽉꽉 차있네? 가리필 참기름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긴 한데 저 뭔가 그 게장 특유의 그거를 참기름에 가리는 것 같아서 사실 잘안 비벼 먹거든요? 근데 항상 이렇게 참기름도 꼭 넣어서 비벼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가져와봤습니다 솔직히, 이거 다리 하나에 한 숟가락 해도 돼요. 살이 그냥. 참기름 가볼게요. 대장 특유의 그거를 참기름에 가리는 것 같아서. 맛있긴 맛있네. 짠! 4시간 반평균심박 142에다가 소모칼로리 2662땀 3.2리터 야 아침부터 운동 제대로 잘했습니다 상쾌 야 음.